이저 근본 불교를 말이죠. 옛날 책을 보면 원시 불교라고 돼 있거든요. 원시 불교. 근데 요새는 원시란 말을 잘안 써요. 원시를 글자 그대로 하면은 원래 시작됐다. 이게 맞는데, 뭔가 좀 어감이 이상인지. 그래서 요새 근본 불교 그러거든요. 근본 불교라는 거는요. 어디까지가 근본 불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 있죠 친설.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그 내용을 근본 불교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소승 불교, 부파 불교 시대가 이제 그 말기가 소승인데 소승인들이 부르짖던 불교도 근본 불교가 아니고 대승 불교도 근본 불교가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제 말씀 다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뭐 조금 아까 반야신경 봉독하셨죠. 뭐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무슨경, 무슨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전이 꾸며져 있을 뿐이지 그건 아니에요. 대승경전은 대승불교가 일어난 후에 대승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밀교계 경전은 밀교가 일어난 후 밀교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근본 불교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전해놨는데 이것이 대장경상에는요, 대장경상에는 대장경이 북전이 있고 남전이 있죠. 북전 그러면은 북인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전해져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일단 번역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게 북전이에요. 인도로 보면 북, 북쪽 아니에요. 인도로 보면. 그렇죠? 히말라야 이렇게 있고 이래, 이래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남전이 있거든요. 남전. 남전은 남인도로 해가지고 여기 가면 고구마처럼 생긴 나라가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스리랑카예요 옛날 세일론. 이리 전해진 게 있는데. 이리 전해진 거는 산스크리트어로돼 있어요. 예? 이게, 이걸 소위 보모라고 그래 보모.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하도 많이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신다고. 예? 보모라고 그래 보모. 보모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전해진 게 팔리어예요. 주로 전해진 게. 그러면 근본경전은요. 근본경전은 북전은 아그마라고 돼 있거든. 아그마. 아그마에서 이거를 이저 중국 사람들이 아그마를요. 아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함부 경전이 되고 남쪽에는 니까야예요. 니까야. 이건 뭐 니까야는 한문으로 번역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함부 경전하고 니까야에 들어있는 요 주된 내용이 있죠. 이것이 근본 불교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부파불교도 나오고 대승불교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 정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불교 교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템포 놓고 마자 경전부터 들어가면은요. 이, 잘못 해석을 하는 수가 많아. 잘못. 그래서 이 불교가 무슨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공부하는 이게 체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걸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밑에 거는 이해가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위에 거부터 이해하겠다면 이건 곤란해져.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네? 한꺼번에 다 배우고 치우겠다는 욕심 내지 마시라. 이거는 한평생 하는 거야, 그냥. 예? 어디까지 배웠다는 게 없어요, 불교는. 뭐, 불교를 어디까지 배워? 뭐, 어디까지 배우면 불교 배운 거야? 여러분, 이제 여기 하면 수료증 타시자. 예? 그 수료증 타면 다 배운 거야? 그거 뭐, 백장이면 뭐 하는데. 백장이 뭐예요, 백장? 저도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연구원이라는데 거기 오면 저 찾아와 가지고 여기는 몇년 만에 수료합니까? 그래서 뭘 수료를 해요? 여기 수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뭐냐고 그래. 본인이 안 나오면 수료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탈하면 수료고, 해탈한 분이 뭐하러 나와. 그다음에 하나는요. 하나는 이 세상 떠나면 되죠. 뭘그 뭘 수료증이 그 수료증 타다가 뭐하실래 내가 그러거든. 뒤에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그래요. 근본 불교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 이거거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죠? 예?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웃음> 어? 외우질 않아도 예? 그게 이렇게 눈에 서야 돼요. 그걸 제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지 저도. 어떻게 그걸 해 드리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안 오실 거 아니야. 아유, <웃음> 저거 되게도 강의 못 하는데, 에휴, 집에서 텔레비나 보는 게 낫지, 거길 뭐 하러 가냐, 그러면 이제 저는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고맙긴 고마워요.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드려서 고마울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단 말이에요. 그죠? 아,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고마우니까 저도 고맙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에게 밑줄 치지도 않고, 예? 따로 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외우지게 해드려야 되니까 예, 참 걱정은 걱정이네. <웃음> 이저그 고대 인도에서 불교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 뭐야 <웃음> 요 앞에 그저 부처님의 일생 그거 강의 들으셨죠? <웃음> 부처님께서 말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로 오셨다 그러죠.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그러죠. 여기 혹시 그쪽으로 애나 보신 분 있어요? <웃음>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셨다 그러지. 이제 그그 그 얘기는 참 복잡한 얘기인데, 그 일단 나오셔가지고 왜 주행 칠보하셨다 그러지? 일곱 발자고 그 일곱 발자국이 진짜 몇 발자국인지 아세요? 20몇죠? 동서남복을 하셨다고 해서 4, 7, 2, 8 그게 요 경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한 방향으로 일곱 발자국도 나오고요. 네? 네 방향으로 일곱 발자국도 나오고요. 네 방향. 여덟 방향으로 일곱 발자국도 나와요 여덟 방향 근데 여덟 방향이라도 그건 어쨌든 평면이죠 에? 뭐 예? 이리 왔다 가 저리 갔다 오면 내 그건 뭐 발자국 수야 관계없이 그런데 문제는 시방으로 일곱 발자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방이면 어떻게 되냐 동남 서북에다 가운데 찔려면 팔방이죠 시방은 위아래가 시방이야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여덟 방향 다 왔다 갔다 하시고 <웃음> 일, 일곱 땅 밑으로 일곱.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는 제가 합니까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경전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네 방향만이 아니야. 네? 그거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고대 인도에서는 완결을 뜻하는 숫자. 완결. 뭔가 완결됐다. 그이 음?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족의 어떤 그 이렇게 어린 내가 태어나면 그 걷게 하는 그 종족의 어떤 그 풍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일곱이라는 것에 다 맞춰야지요. 곱하기 며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웃음> 나온 그 그림이 다나 있던데요. 그건 그림이지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이지. 그러니까 그림이지. <웃음> 사진이 아니잖아요. <웃음> 에. 사진 그 그리는 거, 그리는 거, 그리면서 한번 일곱 개도 그릴 수 있고 뭐다. 이저 똑같은 부처님의 탄생도도요. 탄생도도 우리나라 사찰에 가서 보시는 탄생도가 틀리고 저기 저 태국이나 이쪽 가서 또 절에 가서 보세요. 똑같은 장면을 그려놨는데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서 우리나라는 탄생도를 보면은 이 부처님이 유성출가하시는 걸 보면은 마부가 뒤에 꼬리를 잡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려고 돼 있잖아. 태국 같은 데가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말이 말이에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휙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쪽 가면은 천신들이 말발굽을 받들어 가지고 천신들이 그 말을 들고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 그 경전은 어떻게 돼있는 경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저 인도나 네팔 가 보시면 거기도요 그림이 여러 가지예요. <웃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네팔, 인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실지 몰라도 제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인도 대륙의 불교 성지 찾아다니는 건 제가 막 거짓말나 손가락 꼽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불교 방송 나가서 한 2년 동안 불교 성지 소개도 했고 또 신문에 한 2년 연재도 했고 그런데 나라마다 전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유럽은 제가 예? 가본 데가 별로 없지만 은 인도나 네팔 이쪽 있죠 이 동남아는 제가 한두 번 가본 게 아닙니다 인도는 인도 대륙은 제가 예, 여러분, 여행 자유와 대기 전서부터 제가 인도대륙을 찾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인도적, 예? 인도 사람의 눈으로 자꾸 모든 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중국 사람의 눈이나 우리나라 사람의 눈 말고 인도 사람의 눈 그쪽에서 모든 걸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본론을 가십시다. 이때 말해, 지금 이 얘기 허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전에 보면은 봄천, 예? 봄천. 그 다음에 인드라. 다시마서 제석천제석천이 불교에 오기 전에 인드라거든요. 봄천은 이제 브라만하고 브라마하고, 재석천이 인드라신인데, <웃음> 불교에 오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 불교에 오기 전. 불교에 오기 전에 이 범처님은요, 고대 인도에서 창조주예요. 예? 네? 창조주면 최고 높은 신안이에요.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이니까. 창조주고, 이 인드라는요, 인드라는 뇌신이야. 이, 왜 저, 저 뇌성 병력 치는 거 있잖아요. 비. 그 뇌신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대 인도 그 문명을 베다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배에다가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 책이 그중에 리그베다가, 리그베다가 신에 대한 창가의 집성이거든요. 리그베다가. 근데 리그베다에 대한 여러 신에 대한 창, 창가가 나오는데, 이 창가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 인드라 신에 대한 창가예요. 에? 그만큼 인드라 신이 창조주는 아니지만은.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 다음과는 최고 강력한 신이었거든요. 뭐그 외에도 여러 신이 있는데, 자, 이제,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서 주행출발을 하시는데, 예? 뭐, 어, 어 어떻게 걸으셨든 간에, 이 범천이나 재석천이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뭘 뜻하겠어요, 이게? 브라만교에서 최고의 신 아니에요. 최고의 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이란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신이고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 다음과는 가장 강력한 신인데 이런 신들이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거기 시중을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럼 과거에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브라만교죠 고대 인도 대륙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총 대표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바라문교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문교에서도 해결 못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뭐 신에 대해서 아무리 빌어봐야 어쩔 거야 그거. 뭐 있어야 빌든지 말든지 어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신들이 부처님 오시자마자 예? 첫 발을 걸으실 때 시중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까지의 모든 사상도 종교도 철학도 다 이제 한계가 와서 그러잖아요. 한계가 와서 새로 태어나시는 부처님께 다 이제는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고 예? 부처님께 다 넘겨드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시중을 들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느 것하고도 이 철학이나 종교를 이어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어받은 게 네? 누구 누구 거를 이어받아서 뭐 어떻게 된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어떤 독특한 깨달음이지 없어요. 그 전에 뭐 어디서 뭘 이어받았다, 그래가지고 전개시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서부터 불교로 출발을 해야지. 불교 앞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거를 받은 것처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불교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불교 비는 종교 아니에요. 비는 건 여기서 끝났어요. 예? 네? 그때 빌었잖아 이때. 이때. 너다지 빌었잖아. 그래서 이때 얼마나 웃겼느냐 하면요. 하늘에도 브라만 신이 있죠. 밑에서 이 사성계급 중에서도 제일 위에가 사제작계급에서 브라만이 최고거든. 예? 네? 그러면요. 제주는 누가 부리냐면 하늘에 있는 신이 부리는데. 그쵸? 그렇죠? 예? 비도 오게 하고, 뭣도 하게다 하잖아, 이제. 그런데, 그, 렇게 허게, 허게끔 허는 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상에 있는 바람은겨 승려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 예? 누가 더 높아? 밑에가 더 높지. 위에는 재주만 부릴 줄 알지. 이런 이상한 대가 됐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바람은겨가 타락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나와서 뭐배거다 해보셨잖아 수정도 해보셨고 어? 고행도 해보셨고 다 해보셨거든 네. 근데 아무데도 답이 없더라는 얘기야 답이 있었으면 거기서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로 보시면은